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지르입니다 오늘은 지즐이 저번에 18,000 18 부트를 가지고 워터 브릿지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18,000 보트로 할수 있는 실험들을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워터 브릿지에 물 다리에다가 종이배를 한번 띄워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어? 이거 좀 재밌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뭐 종이배를 얼마나 작게 만들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실험도 한번 해보고요 자, 일단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실험을 진행했었을 때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물이 많이 흘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턱 아래쯤에다가 이렇게 방수 코팅을 하면은 약간 흐르는 게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래쪽에 방수 코팅부터 먼저 하러 떠나 보도록 하죠 오고심 짜잔! 제가 생각한 방수 방법은 향초를 이용한 겁니다 초를 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을 살짝 담가가지고 이 아래쪽에 녹은 초가 여기 묻어가지고 감수가 될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볼게요 준비물은 <웃음> 토치입니다 토치 토치 토 토치. 좋았어요 네, 찢어 보겠습니다 <목소리> 세상에나 <목소리> 네, 이렇게 꺼버리고 네, 바로 아래쪽을 좀 담가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묻혀봤고요 토치 네, 이째 까는 종이로 한번 종이배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종이배 뭐다 아시죠? 자, 일단은 이렇게 절반을 접어버립니다자 짜잔, 아싸, 다 접었다. 네, 이거만 펴면 돼. 짜자전쩐쫀네 종이배도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웃음> 사이즈 진짜 작게 잘 귀엽게 완성한 것 같죠 물에 들어갔을 때 얘가 되게 빠르게 젖어버려서 올바르지 않은 실험 결과가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응. 이 친구도 아까 전에 비커를 코팅한 것처럼 얘도 한번 왁스 코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토지. 도치. 종이배를 이렇게 핀셋에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자네 코팅을 한번 시켜줬습니다. 네, 빨리 말라야 되겠죠? 도도네 종이배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네좀 귀엽게 잘 완성된 것 같죠? 자네 코팅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물엔 젖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자 그러면은 다시 비커를 세팅을 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정제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증류수에요 증류수 양쪽에 찰랑찰랑하게 다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찰랑찰랑 찰랑이는 도도지 전기를 흘린 다음에 종이배를 올려놓다가 제가 사망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1 8 0 0 0볼트죠 18,000! 18,000! 새끼들아 종이배부터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셋, 둘, 하나, 오, 오, 야, 물잘 흐르는데, 바가 으로 와, 물 샌다. 네, <웃음> 여러분 시내면경행하도록 <시냉은> 하겠습니다. <웃음> 야, 배가 안 움직이는데, 자, 일단 배를 좀 훔쳐볼게요. 오, 아, 씨, 나 가는 줄알았로 오, 오, 야 배에 불 붙는다 아! 아! 이번에는 배를 이 끝쪽에다 갖다댄 다음에 바로 통전을 시켜볼게요 자, 셋, 둘, 하나 고슛야 이거 야, 너무 멀다 이거 야 이거 오오오오 오, 오, 오. 야야 잠깐,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제발 이 브릿지를 타고 넘어가줘. <웃음> 여러분 이거 야, 너무 커 이게.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니다좌 앞쪽으로 쳐볼까? 야 제발 넘어가라. 야 이게 뭐냐? 그래 님들이 원하는 대로 워터 브릿지 뭐가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네, 못도 아니네요. 네, 물의 온도가 꽤 밀레가 올라가기 밀레가 때문에 밀레가 지금 옆쪽에 기름이 돼가지고, 돼가지고 아까 그 왁스들이 이렇게 다시 녹아가지고 흘러나려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에이 그 어쩔 수 없는데. 아까 전에 이 뜨거운 온도, 우와! 뜨거운 온도에 하죠. 의해서 아까 전에 칠해놨었던 왁스가 다 이렇게 물에 풀어지게 되면서 종이배가 결국에는 증류수를 많이 머금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쉬운데 종이배 띄우기는 사실상 뭐 실패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워터브릿지 실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1 8 0 0 0볼트로할수 있는 실험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슉.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짜잔 네 삼겹살 한 조각이랑 젤리 마시멜로 그리고 오징어 구워달라 사람도 있어갖고 오징어까지 다 챙겨왔습니다 아진 별걸 다 구워달래 이 사람들이 이거 한 덩어리만 사기가 좀 그런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삼겹살로 해가지고 15,000 얼마 주고 사가지고 한 근을 산 다음에 그 사장님한테 좀한 덩어리만 이렇게 좀 잘라서 달라고 했더니 겁니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새끼인가 막 그렇게 쳐다본 것 같았는데 좋았어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30mA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사람은 죽일 수는 있지만 고기가 익을 정도로의 그런 화력이 안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발천 로 고기 굽기 셋, 둘, 하나! 야! 뭐야, 왜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외관적으로 바뀌는 게 지금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은 스파크를 외부로 한번 끄집어 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셋, 둘, 하나! 우와! 야, 니들 <웃음> 내가 한번 구워볼게요. 플라스틱 녹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기는 개뿔도 은 먹습니까 이건 확실히 고기가 충분 히 익고 지금 탈 정도로 이렇게 화력이 나오기는 하는데 내 기름 끓는 거 보여요 지금? 아 이제 고기 익는 냄새도 난다. 이게. 야 근데 이걸로는 진짜 택도 없다. 돼지고기는 영안 되겠네 이거. 에이 참. 자 다음은 하리보. 아, 이거 젤리면 진짜 어떻게 될까 좀 기대가 되네요. 셋! 둘! 하나! 야! 우와! 와 우와! 이게 뭐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이거 완전히 애가 아파서 녹아버렸는데? 네 다음에 마시멜로 둘 하나 이야 홀야 불붙은 거 같은데? No.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우리 건우징입니다. 건우징은 부어 타 먹는 거지, 이거 생으로 먹으면 진짜 이 맛대가리 없거든요 이거, 이건 정말 저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쉬워, 둘다우아 그치, 이거랑 야, 이거다 오이야, 사라서 움직여. 우와, <웃음> 날 살려줘. 그... 으아 죽이지 마소리 하지마 임마 우와 야 이건 진짜 익었다 오야 따끈따끈해 에이, 탄 부분은 좀 이렇게 자르고 이거만 한번 먹어볼게요 야 맛있다 이게 바로 응? 오징어 장기구이 아니겠어요? <웃음> 야 오징어는 된다 자 이번에도 나다읍새 버리도록 할게요 날 살려줘. 전기는 그만. 와, 여기서 전 네, 불이 없을 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지마고 꺼시면 됩니다. 이니다 야, 데 잊지 않은 분. 음, 좀시커멓긴 한데. 음, 역시 이 맛이야. 와, 완성완성완성 완성. 오늘 준비한 이런 참 익스트림한 멍청한 실험은 다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혹시라도 또뭐 18,000볼트로 18 할수 있을 법한 거 제시를 해주시면 은 안전한 선 내에서 잘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지금까지 시질이었습니다. Yes.